나 지금 되게 신나 연진아 그거 아니? 내 꿈은 너야 새해 들어 각종 공공요금과 외식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어 연진아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5.1%를 기록했대 연진아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오른 건 전기요금이야, 연진아. <웃음> 전 분기 대비 9.5%가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4,000원을 더 부담해야 된대, 연진아. 속이시는 것 같은데. 다음 휘발유 가격이야, 연진아. <웃음> 어, 예, 예, 예,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폭이 줄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정도 올랐어, 연진아. 이런 일이 있음에도 놀랍지가 않은 건다네 덕분이야 은진아 <웃음> 놀랐어요 은진아 <웃음> 김밥은 한 줄에 3천원 삼겹살은 <웃음>